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원학정명석 교수입니다. 어, 지금부터 해상보험법 제2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하시면 좋을것같니요 어,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보험에 대해서 어,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위험의 변동과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상 소원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상 소원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는 어, 개념과 소원의 종류, 또 소원의 어, 보상 한도와 보험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어,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 소원의 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손, 에버리지 또는 해상 소원이라고 하는. 뭐, 여기서 먼저, 어, 해손을 왜 에버리지라고 하느냐. 영어 사전에 에버리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아무래도 평균이라는 뜻이 나올 텐데요. 어, 제가 이 강의를 과거에 하다보면, 어, 에버리지에 대한 해석이 참잘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어, 특히 공동 해손을 얘기할 때, g 널 n e r a l 라고 하니까, 뭐 일반 평균,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던데, 영어 사전에 한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 의미는 뜻이 손이란 라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발생되는 손이기 때문에 그냥 에버리지라고 하더라도 해상 보험에서는 여기서 해손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해손 또는 해상 손를 줄인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다 영어로는 에버리지다 또는 메리타임, 에버리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해손이란 것은 선박의 해상 항행에 수반되거나 적하에 생기는 모든 손해를 우리가 해손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해손은 통상손해와 비통상손해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어, 통상손해라는 것은 통상의 항행에서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손입니다. 해 어, 예를 들면 선체의 자연적인 소모, 어, 선체가 마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소모가 있는 것이고 또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입항세라든지 도선료라든지 뭐 각종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입니다. 어, 경제적으로는 선주가 운임 중에 산입해야 할 성질인 것이기 때문에 어, 손해로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비통상손해는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항해상의 사고에서 생기는 손해입니다. 어, 이러한 것이 결국 보험에서 문제되는 해손이라고할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은 항해상의 손에 대해서 어, 우리가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대상이 되느냐 됐냐 안 되느냐 따지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단독해상과 공동해상으로 다시 분류 해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해상의 보험에 있어서 손이라는 것은 결국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적화 등해상 위험 즉메리타임 페를리스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분리익을 내게 됩니다. 어, 이러한 재산상, 뭐, 정신적 분리익 뭐, 손해도 있겠지만, 해상보험은 보험제도 자체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적 손해, 이런 건다 빠지고, 재산상 분리익만 해당이 되는데요.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 손해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의 종류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 이와 같이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 책임 손해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어, 물적 손해는 이제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라든지 어, 화물, 적하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어, 전체가 하루도 남지 않고 손해를 본 전손과 또 일부만 손해를 본 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손의 경우에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으로 구분을 하고요 분손은 단독해손과공동해손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 또 비용손해가 있는데요 비용손해는 아, 선박이 전환당했을 때 구조하는 사고 났는 선박을 구조해내는 구조료 아, 구조료는 어, 자발적으로 누가 지나가던 선박이 구조해 주는 이런 경우에 이미 구조료라고 하고요 또 계약에 의해서 어, 비구조선칙에서 어, 계약에 의해서 구조를 하도록 하면 계약구조료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비용, 또 손해방지하기 위한 비용, 손해 조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보험에서 보상되는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어, 책임 손해는 어, 우리 PNI 보험에서는 그대부분이 책임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만 은이 어, 일반 상업보험에 속하는 어, 선박 보험과 적화 보험 중에서는 어, 이 선박 보험의 충돌 배상 책임 손 충돌 배상 등에 해당되는 충돌 배상 책임 어, 책임 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먼저 물적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 손해라는 것은 보험의 목적, 섭 증배를 인슈런스 보험의 목적이란 뭐 선박이나 적하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보험의 목적 그 자체가 멸실, 훼손된 경우 우리가 물적 손해라고 합니다. 어, 이런 물적 손해는 전손, 토탈로스와 분손인 파셜로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 여기서 전손이라는 것은 영어 그대로 토탈로스니까 전체가 다 어, 로스가 생겼다, 손해가 생겼다는 뜻인데요. 피보험 이익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 예를 들어서, 성가가 100억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100억 전부가 밀실된 경우. 또는, 어, 선박을 내가, 어, 그 용선을 받아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 그, 이 선박이 전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그게 다 해당되는 선박 성가에 해당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전손에 해당되는데요. 어,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은 다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어, 여기서 현실전손은 Actual Total Loss 추정전손은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하는데요 먼저 현실전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어서 멸실한 경우니까 물리적 멸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완전 멸실은 아니더라도 물건 본려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적합보험에서 어, 담배 원료가 되는 여변초를 씻고 그 오다가, 어, 이제, 해수가 그 선창에 들어가가지고, 어 선창에 실려있던 다른 이제, 그 피역, 가죽 화물의 해수가 흡수가 되면서 가죽이 부패하니다그 냄새가 어 결국 여변초의 전부 배임으로써, 이 연초, 이제 담배는 결국 향을 막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거기 때문에, 이 향이 나빠지면 은 사용할 을수 없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여변초은 뭐 해수에 젖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악취가 배어 가지고 화물로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전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 본래의 성질을 상시합니다 그 다음 회복할 가함한게 없는 상실 여기 있는 경우 또는 선박 또는 화물의 행방이 상당기간 불명인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현실전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추정전손인데요. Constructive Total l o s s 라고 하는데 보험의 목적이 현실전손 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선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전손이 될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 물리적으로 지금 전손이 된건 아니지만 은 결국 이게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발생된 손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두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선박이나 화물의 정류를 박탈당하며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게 될 경우 또는 회복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박이 그 해적에게 이제 탈취당했을 때이 배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성과가 100억인데 뭐 100억을 준다든지 120억을 달라고 하면 선박보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것을 회복해 가야 가능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오늘날 은뭐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러하기도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추정정선으로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물의 수선비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가 도착한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게 될경우는 어, 이 화물이 이제 일부 손상이 발생해서 수선해서, 어, 다시 운송하는데 비용이 화물 가액을 초기, 초과하게 되면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어, 합리적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선박 수선비가 수선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하게 되죠. 어, 백과서 수리를 뭐 80억 들여서 했는데, 수리 다 해놓고 나도 지금 성과가 떨어져서 뭐 70억 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전손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정전손이라고 보는데요. 어, 이 글자 그대로 액 c 얼 u a l Totals, 실제로 전손에 대한 현실전손이라고 하고 Constructive Totals라는 뜻은 Construe하는 것이 여러가지 뜻인데 그중에서 Construe가 해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상 전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함으로써 설립 이게 현실 전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전손 처리해 주고 보험금을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 내 소유권 은 보통 이제 전손 처리하게 되면은 어 전손 이후에 그 잔존물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대위권 행사해서 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대위 또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원래 현실 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위부,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해서 보험자에게 넘겨주고 어, 위부하는, 위부하고 전손으로 처리해주라고 하는 것이 추정전손의 요건입니다. 어,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위부제든 o 어벤 e 먼트라고 하는데 어벤덤, 어벤덤이라는 것은 포기하다는 뜻이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니까 어,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피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 금액 전액을, insured 전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것을 우 위부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주관식 시험을 치면 위부하고 대위 대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많이 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되지만, 그 요건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부는 의사표시라고 봐야 죠 의사표시가 될 것이고, 대위라는 것은, 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지급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되는, 어, 법률 사실입니다. 어, 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이 insurable i n t e r e s t 일부가 멸실 훼손되는 경우인데요. 단독 개손과 공동 개손도 구분됩니다. 어, 단독해손, Particle u Average는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 훼손된 경우에서 그 손해를 피해 보험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해손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서 이 손해를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어, 이 반면 공동해손, General Average는 공동해손 행위로 인하여 또는 공동해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소해인데 그럼 공동해손 행위란 뭐냐? g e n 에 r 리지액트라고 하는데, 공동 항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위험에 놓인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행하거나 또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공동 항해 사업이라는 것은, 이 보통의 경우에 어, 선박을 운항하는, 이제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면 거기에 화물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주의 입장에서도 화물을 운송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송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 선박 소유자와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화주 사이에서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항행사업이라는 개념, 관념으로 묶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선박이 항행할 때는 선주와 그 화주 사이에 하나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 선박이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면 선주도 손해를 볼수 있고 화주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화물의 일부를 어, 투하하거나 처리 어,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량을 좀 낮춰줌으로써 선박이 안전하게 항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공동해손 행위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공동해손 행위는 제피스즉 투하라고 <웃음> 하겠습니다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적손해인 희생과 비용손해인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공동해손이 막상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를 부담한 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비율의 분담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공동훼손 분담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동해손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손해가 피보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피하기 위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라야만 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한 보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해손 손해를 부담했다는 것은 어, 내가 화주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어, 화주가 이 전체 성가가 뭐 200억이다. 그 다음에 화물이 10억짜리 화, 화물을 실은 화주가 10명이다. 단순화 시켜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1번 어, 화물 10억 원어치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1번 화물의 화주는 10억 원의 손해를 받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선, 선장이 공동해선 행위를 제피상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은, 그럼 이익을 본 사람이 있겠죠. 배가 침몰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은 이제 이익을 봤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선박 200억, 그 다음에, 나머지 화물 각각 10억, 씩에서 90억을, 90억에 대해서는 이익을 봤거든요. 그이 10억을, 200대, 10대, 10대, 10대, 1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율로 분담시켜서, 어 공동해선 분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어 공동해선에 대한 보상은, 어 공동해선 희생을 당한 재산의 소유자는 다른 이해 관계자로부터 배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해선 자체는 해상법상의 어 법률 그 요건인데요 어, 이것을 우리가 보험에서 다루는 이유는 공동훼손 희생에 대해서도 어, 보험을 들고 각각의 보험자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고 보험자가 그 위에 법 절차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다시 어,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동훼손 희생을 당한 재산소비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배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 손해 중 자기 부담으로 귀속될 부분에 한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동해상사업단체에 속하는 재산, 즉 선박 운임 또는 화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공동해손이나 분달금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어, 이들 이익이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어, 공동회선의 정상기준은 통상 선화증권 뒷면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요크엔토프 규칙이 가장 보편적으로 어, 사용되고 이 있습니다. 어, 공동회선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이 화주에게 요구하는 서류로는 공동회선 본드 화물가액신고서 공동회선 보증장 또는 공동회선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서류를 어, 제출하고 어, 공동손 비용 분담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음 비용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용 손해 중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이미 구조료, 계약 구조료, 특별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손해 조사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 순수 구조료 또는 이미 구조료의 경우에는 예, 같은 말입니다. s a l v a g 또는 v o l 리 셀비지 r 지 라고 하는데요. 그 의무가 없이 다른 선박이 조난당했을 때 이것을 구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 해난 사고를 당한 재산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 임의로, 즉, 계약에 기하지 않냐고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의하여 비구조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어, 순수구조료 또는 임의구조료라고 합니다. 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구조료는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서 회수할 수 있는데 예, 이러한 이미 구조료는 그 지출된 사정에 따라서 구조료 또는 공동해손 분담금으로 취급이 될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는 이제 구조료로 가든지 공동해손 분담금으로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계약구조료의 경우에는 해인한 사고의 노인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구조 환자에게 계약에 따라 피구조자가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계약구조료는 그 발생된 상황에 따라서 계약구조료 또는 손해방지비용 또는 공동훼손 분담금으로 를 취급하게 됩니다. 이 공동훼손 중에는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켜서 선박의 침몰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구조를 하게 되면 이 계약구조료는 공동해손 분담금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특별 비용인데요. 보험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조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분담금과 이비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우리가 어, 특별 비용이라고 어, 이 특별비용에 대해서 어, 보험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위험을 원인으로 하여 비용이 발생되어야 고그 발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놔뒀으면 그 그냥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걸로 보고 이 발생할 보험사고를 음,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어, 이런 특별비용을 음, 사용을 했다. 특별비용이 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어, 이것을 특별비용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비 또는 그 경비의 증가 부분이어서는 안되며 또 손상된 보험의 목적만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어, 다음 손해방지 비용인데요 수앤드 레이브 차지라고 하는데 피보험 어, .E.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을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 .E. 또는 그의 사용인이 대리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어,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 손해방지 비용 수 앤드 레이버 차지라는 것은 수, 소송에 소요된 비용, 레이버는 어떤 작업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어, 구조료는 손해방지 비용이 될수 있다고 하했습니다 어, 손해방지 비용은 당의 보험의 목적을 이익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어야 하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공동해선분담금이 되며 손해방지 비용으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어, 다음 손해 조사비용, 서베이피인데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 서베이어, 손해 검증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가 조사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어, 서베이피즉 손해 조사비용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될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됩니다. 그래서 어,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하게 될때그 어, 손해의 그 내용을 손해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어,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의 목적을 사용, 관리, 운항하던 중사고로 타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우리가 책임손해라고 합니다. 어, 다음은 손해보상한도와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 관리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매주 오브 인덴니티, 즉, 손해보상한도라는 것은 피 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합니다. 어, 미평가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 전액이 한도가 될 것이고, 기평가보험증권인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 전액, 전액이 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보험증권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협정보험가액에 대한 비례부분 또는 보험금액의 법정보험가액에 대한 비례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해보상한도 내에서 비례해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손해 형태별로 보상한도에 대해서는 어, 1906년 MIA에서 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계약 당사자, 즉, 피 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어, 정해질 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해상 손해의 보험금 사정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보험에 가입된 것을 전제로 실행을 하게 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나머지 잔액인 무보험 금액에 대하여 자가보험자로 간주가 됩니다.또 중복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중복 보험에 의해서 초과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각 보험자는 계약상 자기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손해를 분담할 의무를 집니다.보험자가 자기의 손해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분담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를 지급한 보증인과 같은 구제 방법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21번째 이, 이 21강 강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상 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해상 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있는데, 1. 공동해손에는 공동훼손 희생손해와 비용손해가 있다. 2. 해상손해는 전손과 부순손으로 구분됩니다. 3.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4. 공동해손 희생손해는 공동해손인적손해와공동해손 물적손해가 있다. 이 중에서 잘못된 설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0회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